반갑습니다 돈쌤입니다 어, 7월달 이후로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이제 미국하고 좀 차별적인 모습 좀 안좋게 차별이었죠 미국은 계속 이제 꾸역꾸역 신고가를 갱신하고 물론 최근에 좀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여기 차트를 보시면 7월 들어서 굉장히 좀 차별적인 모습을 보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아 역시 미국 시장이 이제 미국 주식이 답이고 어, 한국 시장은 헬리다뭐 이런 얘기들도 또 SNS에서 자주 나오는 것 같은데 북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연초부터 이제 뭔가 이제 드라이브를 많이 걸면서 하나 우려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법인세를 이제 인상하는 거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공화당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어, 얘를 거의 유예시키다 보니까 거기서 온 부담을 덜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생각보다 좀 미국이 더 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그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작년 딱 이맘때 또 우리 시장 안 좋았었잖아요. 연말되면 이제 그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뭐 코스닥을 좀 연말 직전에 팔았다가 뭐1 0월 중순부터 다시 사고 뭐 이런 거의 연례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 양도세를 이제 부과하는 요건이 10억에서 이제 3억으로 굉장히 좀 강화된다는 게 작년의 모습이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동학개미니, 뭐니 이렇게 가지고 이제 유권자들의 표를 좀 보고 결국에는 이 어차피 23년부터 주식이 5천만 이상 수익에대해서 이제 그 전면 과세가 되니까 그때까지 10억을 유지하기로 딱 결정이 되니까 그 이후로 굉장히 빠르게 급등을 했죠. 그리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호재가 있어서 어 10월 말일날 코스피 종가가 2,250인가 그랬는데 이제 그게 한 3개월 지나서 올해 1월에는 뭐 3,300에 이제 접근하고 삼성전자 뭐 9만을 갔던 그런 기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 연초에는 당연히 우리가 어더 좋았던 모습 여기서도 보이는 거죠. 그럴 만한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어 미국은 이제 우리가 작년에 어 했던 그런 뭐 해프닝을좀 미국이 좀 하지 않고 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그 법인세 인상이 다시 이제 미국의 법인세 인상이 다시 수면 위로 좀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고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인상이 되면 기업 평균 EPS가 한 5% 정도로 줄어들 거기 때문에 지금 미국 신고점 영향이잖아요그 거기서 좀 부담을 느낄 수 있다라는 이제 그 보고서를 많이 내던데 어, 저도 거기 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바이든 행정부가 공화당하고 지금 현재 부채한도 상향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있잖아요. 기한은 당연히 넘겼고 뭐 재무부가 갖고 있는 현금을 이제 쓰면서 계속 이제 협상을 진행해 가고 있는데 뭐 사실 난항 중이죠. 서로 기싸움을 하던, 하는 것처럼 더 이상 공화당은 민주당이 알아서 해라. 뭐 이제 민주당은 이렇게 가면 10월 말쯤에는 이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연란 장관이 경고하기도 하고요. 뭐 그러고 있는데 일단 합의는 하겠죠. 이걸 합의를 못해 가지고 미국이 망한다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 문제는 민주당이 생각하는 수준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민주당이 원하는 게뭐 답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세계 경제가 지금은 인플레이기가 조금 나오고 있지만 그전까지 코로나 이전까지는 디플레이 압력을 굉장히 받았었기 때문에 그 디플레이를 벗어날 수 있는 수준의 규모가 될 것인가 아니면 또 거기 좀 부족할 것인가가 이제 문제가 될 것인데 어 만약에 그 정도가 이제 합의해서 잘 되지 않는다면은 그 정부가 이제 돈을 쓰는 방법을 쓸때두 가지 재원 방법이 있잖아요 첫 번째가 이제 세금 걷어서 쓰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그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이제 적자재정을 어, 가면서 이제 소위 말해 빚내서 이제 재정 지출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막히면 재정 지출하기가 쉽지 않으면 결국에는 세금을 좀 늘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세원을 그러면 당연히 어, 좀 미뤄놨던 거뭐 시장은 사실상 취소한 게 아닐까 이런 기대도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어, 이것들을 이제 민주당이 다시 또 꺼낼 수 있지 않을까 어, 또 그거 아니라도 어, 이 이슈는 민주당이 지금 스탠스는 정부 역할을 많이 해야 되고 정부가 지출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가게에다가 이제 개인에다가 소, 세금을 높이는 거는 부담스러우니까 높일 때는 뭐 기업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 이 이슈는 내년쯤에 다시 또 수면 위로 올라갈 것이라서 그때는 좀 미국하고 신흥국 시장이 좀그 공기가 좀 다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어 조금 해보곤 있습니다. 올해는 뭐 일단 좀 날이 좀 쌀쌀해져야 어그 이머징 시장이나 우리네 시장에 좀 외인들이 좀 다시 찾아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뭐 미국을 한번 보죠. 미국 S&P 500인데요. 5 0일 선이 이제 거짓말 같이 이렇게 통통통통 하면서 참 놀라운 것들럼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여기에는 여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법빈스 인상이라는 부담이 뒤로 가고 그리고 이제 그 빅테크 주에 대한 것도 지금 우리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것도 또 중국의 어, 띠디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었는데 미국도 사, 그 얘기 사실 제일 먼저 나온 게 미국이잖아요. 어, 독과점 교재가 있을 것이다 막 이랬는데 지금 뭐 교재는 뭐 중국이 다 하고 어, 중국이 하는 거를 보고 놀란 외인들이 우리나라 뭐 카카오 네이버 얘기 나오니까 확짝 놀라서 막그큰그시총의 주식을 막 10% 집어던지고 했던 게 어, 지금의 모습인데 그럼 지금 미국의 어, 빅테커 규제는 뭐 아예 얘기가 안 나오는 뭐 그런 분위기가 되어버렸어요. 분위기상 그런 거지, 저, 어, 그게 안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물론 뭐 죽이려고 하지는 않겠지만, 중국처럼 저런 식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뭐 사실 중국도 정말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어쨌든. 근데 이제, 그럼 미국도, 법인세 인상이 다시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럼 법인세 보빈세 인상에서 법인세를 인하했을 때 가장 이익을 봤던 게 가장 이익을 많이 보는 현재 빅테크들일 테니까 그것만 해도 가장 큰 부담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규제 이야기가 어찌 됐든 뭐 강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나오게 되면 역시 또그 잊었던 악몽이 다시 고개를 들수 있지 않을까 그럴 때 주가가 굉장히 고점에 있으면 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뭐 고점이라고 말하는 게 보통 이제 연말쯤 되면 이제, 이제 올해도 조금만 지나면 이제 내년 그 시장 전망을 하면서 뭐 코스피 상단 뭐 3,500 뭐 하단 3,000 뭐 이런 식으로 각 증권사들이 발표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미국이 작년에 이렇게 올해에 대해서 상, 그 얼마까지 올라갈 상승의 이제 상단과 하단 뭐 이런 것들을 봤는데 상단이 거의 4,500이었거든. s p 기준으로. 근데 지금 8월달에 이미 4,500가 찍었어요. 그럼 이제 1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거두만 했어 4,500을 갈 거라고 했는데 지수가 4,000을 4,500을 넘어가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그걸 상향하지 않으면? 어 오히려 주가가 하락한다고 보는 뷰로 자동으로 바뀌니까 지금 다 조금씩 다 올려가지고 4700인가 그럴 거예요. 조금씩 다 올렸는데 그 올리면서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뭐 사실 그냥 올랐으니까 더 룸을 확보하려고 더 올리는 거지 뭐 이렇다 할 만한 것들은 이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년 특히 내년은 그 일단 뭐 부찬도 협상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재정정책에 약간 공백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그 공백이 조금 큰데요. 거기에서 이런 그 지금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받쳐주고 있는 재정정책이 잠깐 공백이 발생했을 때 이런 악재가 좀 나오면 시장이 조금 부담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미국 시장이 뭐 크게 하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제 이런 형태의 상승을 계속 이어가기에는 이제 좀 동력이 조금 힘들지 않나. 뭐 그렇다고 그래 바로 하락은 아니겠지만 약간 그 기울기를 좀 눈높이를 조금 낮춰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아, 어,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당연히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시장에 관심이 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어, 그것도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 계시더라고요. 그 JP 모건의 그콜라노믹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그뭐 이머징 선진국 뭐 성장주 뭐 가치주 이런 전략을 잘잘 맞춰와 가지고 타율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좀 뜨고 계신 분인데 어, 이분이 얼마 전에 이제 그 얘기를 하신 거지 그 자신들은 미국 주식을 팔고 어, 이머징 비중을 넓히고 있다. 아, 그 이유는 여기 차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이머징 시장이 선진국 시장에 비해서 좀 지나칠 정도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뭐 미국 시장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겠죠. 아 그래도 미국이 정, 어느 정도만 가도 얘가 룸이 더 많으니까 상승할 수 있는 게더 많지 않겠냐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신 것 같아요. 음. 자 그러면은 뭔, 뭐 그냥 단순히 많이 빠졌다고 오르는 건 아니겠죠 미국이 단순히 또 많이 올랐다고 또 빠지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그 그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 정도로 괴리가 벌어지면 이 정도로 괴리가 벌어지면 두 가지 생각이 가능하거든요 어 일단 뭐 선진국이 코로나 이후로 어 접종률도 높고 어 그리고 이제 혁신은 선진국 위주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확신에 뒤쳐지는 신흥국들과 선진국의 차이는 벌어질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더 벌어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신흥국에 대해서 기대감이 거의 없는 상태구나 밸류를 못 주겠다는 거죠 싼거 알겠는데 손이 안 나간다는 거지 그러면 뭐 때문에 그 기대감이 낮아졌는지를 찾아보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오히려 기대 눈높이가 워낙 낮기 때문에 오히려 좀 굉장히 예민하게 또 만능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신혼국이 나빴던 거는 일단 델타 변이가 확산이 되니까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이머징들이 어 다시 이제 뭐 락다운가 아니라도 뭐 베트남 같은 경우 는 락다운도 하더라고요. 하노이 같은 데는 그냥 어쨌든 그 경제활동 재개가 굉장히 느려졌죠.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높은 접종, 그 접종률을 가지고 위드 코로나라는 개념으로 아예 그냥, 그냥 아몰랑 뭐 그냥 다 그냥 열어버려 막 약간 이런 것도 있는데 아시아나 이런 그 신흥국에서는 이제 그러지는 못하고 있죠. 오히려 좀더 강하게 하고 중국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하고 있고 그 선진국의 수요는 어느 정도 버티고 있는데 신흥국의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서 어, 역시 그신흥국의 경제활동이 좀 늦어진 거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일단 뭐 테이퍼링이 사실 올해 초부터 뭐 얘기가 있었잖아요 어, 올해 초부터 거의 뭐 제가 뭐 강의 때 얘기한 거만 해도 6 7개월 되는 것 같은데 뭐 초반에만 해도 이제 아, 테이퍼링에 대해서 논의할지를 언제 언제 논의할지를 논의하는 논의 뭐 이런 식으로 연준이 거의 말장난 처럼 그렇게 할 때부터 신흥국들은 2013년에 그 테이퍼링 공포가 있기 때문에 미리 금리를 다 올렸잖아요. 자, 그러면 델타, 금리가 올라가서 경기에 부담이 늘었는데 부담이 늘었는데 여기에 델타가 와서 더 부담을 높이는 거고, 그러면 신흥국한테 지금 기대감을 가진 게 오히려 이상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마치 미국 시장이살게 없어서 미국 사는, 그런 느낌. 미국이 좋은 것도 알겠지만, 다른데, 살 미국이 지금 비싸서 조금 조정받으면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다른 게살게 게 없는 거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미국이 3분기 때, 미국도 이제 델타 때문에 뭔가 기업들의 생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모든 게 신흥국한테는 다 부담으로 찾아온 것이 이된 거거든요 그면 경기가 나빠지고 그 코로나는 확산하고 그리고 그 와중에 금리가 올라가는데 예그 국가들의 밸류가 올라간다는 건뭐 사실 기대한다는 게 어, 언감 센심이고 자 그러면 그 지금까지 그, 그 신흥국 들은 그, 너무 이제 연준의 이제 정책 변화에 대해서 너무 만반의 준비를 한다는 게 오히려 해야 될 일을 좀 못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금리 올렸고, 금리 이제 뭐더 올릴 거라고 계속 시그널을 주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지금 우리가 지금 그 가계부채 이런 나 부동산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될, 급하게 올려야 될 상황인지는 솔직히 좀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어찌됐든 뭐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 뭐 러시아나 뭐 다른 데도 다 사실은 부동산 때문은 아니지만 어쨌든 다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에 그러어 그러면 이세 가지가 좀 해결이 되면 연말에는 좀 다른 연말쯤 가면 좀 상황이 좀 바뀔까? 델타 변이 우리나라도 하다 못해 좀 백신 늦게 구해가지고 막그막 그그 비판도 좀 있었던 우리나라도 이제 일차 접종 기준이긴 하지만 70% 넘겼고요. 그리고 이 속도를 보니까 2차 접종도 빠르게 올라올 것 같아요. 이제 뭐 1차 접종만 놓고 보면 거의 미국을 초월해 버린 상태고 어, 일본도 어찌됐건 많이 올라왔습니다. 어, 그러다 보면 지금 위드 코로나 얘기 나오는 게 백신이 예, 접종률이 꽤 높아도 확진자는 계속 나온다. 아, 근데 중요한 거는 중증으로 가거나 이제 사망자가 좀 줄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경제를 좀 풀고 어, 하나 걱정되는 건 이제 겨울이 오고 있다는 거죠. 작년 여름에 우리 코로나 끝난 줄 알았는데 겨울에 갑자기 폭발을 했던 그좀 슬픈 기억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번에도 늘어날 수 있겠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도 하다못해 위드 코로나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 접종률이 높아도 확진자는 다시 늘수 있겠지만 그래도 작년 겨울처럼 백신도 없는데 느는 건 정말 대책이 없었던 거. 이게 작년이고 올해는 이제 이제 확진자보다는 제 중증이나 그리고 이제 사망자를 줄이는 것 그리고 이제는 이제 확진자 숫자가 아니고 의료 혜파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지를 예 본다면 최근 얘기 나오는 게 중증 환자고 사망자가 많이 주니까 경증 환자들은 집에서 치료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병원의 부담을 많이 줄여 드리 줄일 수 있으니까 다시 이제 그 경제를 좀 열어도 확진자가 좀 늘어도 거기서 늘어나는 그 중환자를 좀, 의료계가 좀 받아낼 수 있는 캐파를 지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올해 겨울은, 사실 올해 겨울도 이런 얘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만, 어찌됐든 작년보다는 좀 나은 상황이 될것 같고, 그리고 델타 변이는, 델타 변이도 이제 피크아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조심스레 하고요. 그리고 일단 피크아웃 논란. 어. 2분기가 정점이었던 건 맞았던 것 같습니다.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문제는 2분기에서 더 올라간다는 건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2분기 이후에 떨어지는 속도가 생각보다 좀 빠를 수 있고 근데 델타 변이 때문에 3분기가 좀 떨어지는 속도가 좀 빨라서 지금 시장이 좀 긴장을 했는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또 하나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3분기 때 미국이 제대로 미국 기업들이 재고 확보를 못 했거든요. 이그 코로나 뭐그 델타 변이 확산 뭐 이런 것들이 은근히 충격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기업들은 경기하고 무관하게 일정 부분의 재고는 확보를 해뒀습니다, 해둬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왔고요. 뭐 앞으로 경기가 좋을 것 같으니까 재고를 확 늘리고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약간 동행하는 경기 판단은 뭐 CEO들이 잘못할 수 있는데 그 경기 때 재고가 없어가지고 뭘 파, 물건을 팔수 있는 상황인데 재고가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을 만드는 건 굉장히 좀 그 CEO의 경영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뭐그 정도로 막 경기가 좋아질 거니까 미리 확보를 한다 이게 아니라 지금 그냥 평년 수준보다 훨씬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경기 랑 경기 예측과 무관하게 어느 정도 쌓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이 말은 경기와 무관하게 생산활동 생산 가동률 공장 가동률이 올라갈 것이라는 얘기고 그러면 그게 신흥국한테는 바로 이제 매출로 연결되는 거죠. 어. 물론 이제 그래서 인플레도 어느 정도 조금 유지가 될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원자재가 어, 수요가 계속 어느 정도 있는데 여전히 원자재는 어, 델타 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공급이 빠르게 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어~ 인플레가 뭐 폭발적이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인플레는 어종능한데좀어 어, 도움이 됐으면 도움이 됐지 나쁘진 않았던 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피카웃도 어느 정도 이제 오히려 4분기 때 에, 4분기 때 그래서 지금 이 생각을 다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샌프란시스코 아 샌프란시스코가 아니고 그 애틀란타 연준에서 GDP 나우를 발표하는데 3분기 거는 이제 많이 하향을 했습니다. 근데 4분기 거는 이제 또 올렸거든요. 그 3분기 해야 될게 4분기로 좀 옮겨 미뤄진 거죠. 미뤄진 거고 그 원인은 델타 변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 3분기 때는 이제 이게 미뤄지다 보니까 4분기 때 4분기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주가는 조금 하방으로 내려가지 않았나 아, 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러면 내년에 혹은 4분기에 이번에 못했던 생산들을 이제 뭐 별다른 이슈 없이 해낸다면 그래서 이때 빠졌던 것들을 어느 정도 메울 수 있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년에 있을 미국의 재정정책의 그 공백을 어느 정도 메울 수 있는 수준으로 생산이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이제 백신 효과로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직장에서 의무화를 이제 강행을 하고 있죠. 어찌됐든 조금씩은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비 업비 회복이 조금 지금 현재 느린데 조금 더 회복이 되고 공급 쇼티지가 조금 약해지면 4분기 때 오히려 중요한 게 아닐까. 3분기 때 못했던 거 4분기 때 해지는 게 확인이 되면 주식은 조금 더 빠르겠죠. 다 확인하고는 안갈 것이고 그게 그럴 것이다 전망이 좀 퍼지면 다시 반등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슈가 테이퍼링인데 어, 테이퍼링은 이제 9월이 될지 음, 11월이 될지 근데 11월로 이제 어, 발표를 하고 내년으로 내년부터 시작할 가능성도 꽤 많이 높아졌어요. 8월 달 고용이 생각보다 어, 굉장히 나쁘게 나왔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든 이제 테이퍼링을 아, 안할 건데, 뭐, 연준이 갑자기 깜짝 발표를 하는 건 없습니다. 그냥 다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9월이냐? 9월이라고 다 생각했는데, 11월이 될 수도 있겠다. 뭐, 이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스케줄이 드디어 나오겠죠. 뭐, 빠르면 9월에 나올 것이고, 어뭐 늦으면 이제 11월쯤에 나올 것인데, 지금 최근에 연준의 분위기는 그냥 성명서하고 이제 파월의 기자회견하고 굉장히 좀 다른 느낌. 시장의 논란 가슴을 좀 이렇게 완화시키려는. 뭐 이런 노력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발표를 하더라도 시장의 예상을 넘어가는 속도와 강도가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봐요. 어뭐 그러다가 이제 나오면 좀충격적일수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좀 어렵다는 거고 스케줄이 나오면 이제 개관을 해볼 수 있겠죠. 아이 정도 속도라면 어 해볼 수 있겠다. 뭐 이런 것들이 되면 이제 재료 노출이 돼서 어 이제. 발표된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안 되는 상황이 된다면 뭐 연말이 차라리 지금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세 가지의 안 좋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우리는 7월부터 지금 이제 추석 연휴 전까지 다 미리 좀 반영하지 않았나 뭐 테이퍼 링에 대해서는 지금 연준이 뭘 하기보다는 그 신흥국들이 너무 알아서 기는 바람에 아 신흥국 경기를 오히려 좀 죽이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는 이제 부동산 때문이긴 하지만 근데 그 공무원이나 관료들의 입장에서는 연준이 과거처럼 2013년처럼 시장은 이 정도라고 생각해 요, 요렇게 시작할 줄 알았는데 앞에 먼저 시작을 해 가지고 시장을 올래키는이 당시에 근데 미국도 그때 테이퍼링은 처음 하는 거라 가지고 그게 실패였거든요. 그러니까 보내기 입장에서는 이제 그냥 주요 메인 채권 딜러들이 어, 자기가 생각하는 그 시기와 강도가 비슷하다는 서베이를 보고 발표를 했는데 주요 메이저들을 보데좀덜 아, 메이저라고 해야 되나 이게 전체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보다 굉장히 좀 빨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주요 메이저의 서베이가 대상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이제 좀 이제 그 패닉에 빠졌던 거고 연준이 그게 이제 실수였다는 걸 알았으니까 지금은 굉장히 서베이나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교감하는 것들을 다 체크하고 있는데 뭐 문제는 제가 무슨 뭐 예를 들어 어떤 그 국가의 중앙은행이다. 그러면 아 연준이 이제 2010년하고 다르니까 우리는 이제 금리를 미리 올리거나 아니면 뭐 올려도 조금 만 올려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모험을 걸기 쉽지 않죠. 그렇다가 연준이 또 실수를 하면 그책임 누가 질 겁니까. 예, 그러다 보니 이머징에서는 어, 어좀 이렇게 지금 델타나 이런 것들은 경계가 나빠졌는데 금리까지 올려야 되는 최악의 상황이 됐었던 거고 그래서 그 일단 테이퍼링은 빨리 발표를 해야 되고 델타는 피카아트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3분기 때 못했던 것들을 사분기로 가야 된다. 아 이걸 지켜보면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4분기가 관건이 아닐까 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냥 그 연말까지 한세 가지 정도 어, 이슈를 정리를 해드렸는데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채팅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질문 주시면 간단한 채팅으로 이제 좀 설명이 필요한 것들은 이런 식으로 영상을 남겨서 설명을 드리니까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도 이제 재미있는 걸 준비할 수 있도록 많은 질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